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되게 애청하고 즐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인 스트리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 그가비님 아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댄서분 중한 명이시거든요. 요가비 님이 만드신 속눈썹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머, 지금 손등, 지금 제 노력한 흔적 보이시나요? 노력, 그 자자. 노력. 진짜 이렇게 손을 다 더럽히면서 메이크업을 열심히 했는데 장장 2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땀이 나 미치겠고요. 베레모 속에 지금 땀이 송글송글 송글 매. 미치겠어요. 그냥 더워요. 그만하고 싶어. 촬영.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좀 화려한 좀 힙한 느낌의 깍쟁이 고양이상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눈이 두배 커지는 제 메이크업. 기대해 주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베이스랑 쉐이딩이랑 그리고 눈썹까지는 끝내고 왔고요. 오늘 바로 눈화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두 가지 팔레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하나는 머지 거고 하나는 어반디케이 건데 사실 이게 제가 노제님이 사용하시는 그 네이키드3 팔레트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미니 버전이거든요. 그 노제님이 사용하시는 네이키드 팔레트는 요만한 아주 길다란 팔레트예요. 근데 그거는 전국 품절이더라고요. 아니 시코르에도 품절이더라고요. 거라구요. 노제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셔서 그게 품절이라서 아쉬운 대로 껑대신 네, 닭이라고 이거 미니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머지 드라우지 누드 컬러인데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모브톤? 좀 분위기 그윽하게 아이 메이크업 할수 있는 팔레트예요 근데 이두 가지 팔레트를 적절하게 섞어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지의 드라우지 누드 팔레트에 요 컬러 사용할게요. 눈 전체에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눈화장이 넓고 깊게 들어갈 거라서 영역을 여기 관절 놀리까지 잡아줄게요. 그리고 뒤쪽을 조금 더 진하게 한번더 진하게 음영이 넣어질 수 있도록 한번더 레이어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언더 삼각존까지만 음영을 넣어주세요. 반대쪽도 이번엔 어반디케이 팔레트의이 모브 컬러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을요거는눈 언더에 여기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 거거든요. 깔아주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애교살 부분은 원래 좀 밝혀주는 편이에요. 우동통하게 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애교살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편인데 오늘은 애교살도 조금 다크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좀 깍쟁이, 깍쟁이 고양이 컨셉이에요. <웃음> 죄송해요. 아난 뷰티 유튜브 하면서 이 메이크업 제목 짓는 게 제일 힘들어. 너무 오글오글거려. 오묘하게 모브 빛이 언더에 살짝 돌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어, 다음에. 그 다음에 쉬머 펄을 사용할게요. 펄은 눈두덩이 전체에 이렇게 올려주는데 사실 쉬머펄은 손가락을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브러시를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쉬머펄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 너무 이쁘다 어떡해? 나 벌써 내 눈화장 이쁠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펴발라주시면 됩니다. 감자야, 조용해. 짖지 마. 짖지 말라고. 그 다음엔 이 컬러 야 감자 감자 일로 와 어. 하... 이번에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이게 네이키드 3 팔레트에 있는 컬러들인데 요 쉬머 컬러는 노제 님도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해야지 메이크업이 귀여워 보인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나 진짜 요즘 수퍼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수퍼 댄서님들 송민수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더에 깔아주세요. 이 컬러는.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음영을 차근차근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어, 스웨도가 뭉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자, 심호흡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자, 심호흡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컬러랑 이 컬러.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섀도우 팔레트들은 사실 이렇게 진짜 그 팔레트 속에 있는 컬러들 하나하나 다 섞어버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폭탄주를 좋아해요. 사실 술도 섞어 먹어야지 그렇게 맛있거든요. 팔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섀도우 팔레트 같은 거 저는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 전체에 음영을 진하게 깔고 음영을 좀 뒤로 슉 빼줄게요. 섀도우, 그리고 베이스 깔았던 블렌딩 브러쉬로 뒷부분을 블렌딩 하면서 음영을 위로 쭉쭉쭉쭉쭉 끌어올릴게요, 이렇게. 이제, 이제 약간 까쟁이 고양이상이 되는 1단계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눈에 멍든 것처럼 좀 음영을 넓게 넓게 줬어요. 속눈썹이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음영 넓게 넓게 준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속눈썹을 붙이니까 음영을 이렇게 크게 크게 잡았는데 혹시 마스카라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넓게 잡으면 사람들이 눈탱이 밤탱이 맞은 줄 아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반디케이의 이 컬러를 사용을 할게요. 브러쉬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언더에 세밀하게 잡을 때는 조그마한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속눈썹 가까이 이렇게 섀도우를 브러쉬로 이렇게 속눈썹을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가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원래 제가 뒤트임 메이크업을 즐겨하는 편이라서 언더 음영을 넣을 때 이렇게 일자로 넣는 편인데, 오늘은 고양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 속눈썹 라인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복선으로 넣어줄게요. 근데 너무 점막 가까이 붙여서 음영을 넣어버리면 당연히 좀 답답해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한 1, m 에서 2mm 띄어가지고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애쉬블랙 컬러 라이너를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 음영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빡 세게 넣거든요. 그래서 긴장이 되네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 되게 즐겨 했거든요. 이런 메이크업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약간 청순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청순한 메이크업을 즐기게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 자체를 눈꼬리는 살짝 올릴 건데 막 일부러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눈매 따라서 올려가면서 살짝 올릴게요. 여런 모양? 이번에 어반디케이의 이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을이 컬러는 좀 진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조금 컬러가 무시무시해요. 잘못 사용하면 바로 그냥 뭉치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의양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손등에 많이 덜어내서 아이라인 부분에 잘 이렇게, 이렇게 터치해주면서 올려줄게요. 아이라인을 살짝 블렌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 여기 섀도우 묻었구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자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어, 어. 내가 과연 푸티 유튜버라고 할수 있을까? 여기 눈꼬리가 제일, 눈꼬리가 제일 긴장돼. 눈꼬리가 제일 긴장돼. 눈꼬리 부분 블렌딩이 잘안 된다. 아, 됐다, 됐다. 주시고,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언더를 한번더 이렇게 음영을 줄게요. 눈 앞머리 여기 있죠. 여기까지 음영을 줄게요 반대쪽도 해줄게요 아니 왜 아이라인 그릴 때나 마스카라 할 때나 이렇게 섀도우 음영 넣을 때는 왜 표정이 막 다이나믹해지는지 의문이에요 의문 의문 이제 여기 있는 글리터를 사용할게요 어우 털이왜 이렇게 많아 <웃음> 아 민망해 <웃음> 읍스 눈 앞머리 부분에 쭈쭈쭈쭈 이렇게 얹어주면 되거든요. 약간 눈앞 위주로 이렇게 얹어주세요. 너무 뒤쪽으로 가버리면 뒤에 음영이 다 묻혀버리거든요. 때문에 눈 앞쪽 위주로 일단 과감하게 손가락질을 해줬습니다. 손가락질이된다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약간 달라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속눈썹을 사용을 할 건데 가비님 속눈썹 잘지고왔어요저 오늘 슈퍼댄서 그대 손민주 하기로 했잖아요. 가빈 님 속눈썹 가지고 왔어요. 가빈 님이 그 속눈썹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우파 3회였나? 4회였나? 노재 님이 헤이마마 이렇게 만드셨을 때그 리더 계급 뮤직비디오 장소에서 가빈 님이 노재 님한테 몰래 속눈썹 두 개나 줬다는 다른 분들 한개 붙여줄 때두 개나 붙여준 그 속눈썹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퀸이랑 본디스웨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본디스웨이가 좀더 메인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디스웨이 속눈썹을 사용할게요. 을 이게 원래는 가비님이 댄서분들을 위해서 만든 속눈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속눈썹이 되게 일반인들이 쓰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속눈썹이에요. 그쵸? 음. 솔직히 일반인분들이 그냥 평범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부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속눈썹이긴 해요. 좀 네.. 거의 뮤지컬 배우 수준 마냥 이렇게 되거든요. 가빈 님눈에 어떻게 그렇게 찰떡이었는지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거의 속눈썹이 대가 두껍고 이 길이도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럽지만 속눈썹 자체가 되게 볼륨감이 있어서 그냥 자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속눈썹에 자아가 있어 보이거든요. 얘 살아서 움직일 것 같고 내가 자는 사이에 얘가 혼자서 막 냉장고 뒤질 것 같이 생겨 먹었어요. 얘 화장실에 떨어져 있으면 새벽에 화장실 갈때 되게 깜짝 놀랄 그런 스타일. 바로 에프킬라 찾을 그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두껍고 살아있어 보여요, 그냥. 그래서 사실 속눈썹 그냥 붙이시는 거 즐기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속눈썹인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댄서분들 위해서 나온 속눈썹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모 자체는 되게 자연스럽네요. 여기 털, 털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아이씨. 이 속눈썹 진짜 고집도 세가지고잘 끼어지지도 않네. 고집이 세네. 아 근데 약간, 어? 약간 괜찮은데? 계속 보니까 처음엔 조금 붙이고 정말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뭔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요거를 길이를 좀 잘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이를 잘라서 붙여왔거든요? 괜찮죠? 아까 붙이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좀 이렇게 길이를 자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나요 붙이고 나니까 요 속눈썹이 하도 거대해서 눈꼬리가 묻히거든요? 그래서 눈꼬리를 조금 더 섀도우로 잡아줄게요. 엄청난 존재감의 속눈썹이네요, 진짜. 근데 눈이 확 커져! 웬일이야. 이렇게 해줘서 지금 눈이 조금 답답해 보이니까 이 스틱 컨실러로 눈 여기 뒤쪽 점막을 살짝 이렇게 그어줄게요. 컨실러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눈매가 답답해 보이는 게좀확 커지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글리터 섀도우로 눈 앞머리에 살짝 얹어줄게요. 오늘 애교살 따위 필요 없어. 와 속눈썹 진짜 장난 아니다 그죠? 저렇게 지금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 속눈썹만 보이는데요? <웃음> 아니 진짜 속눈썹 대단하다 이거 어머 웬일이니 이거 아, 제가 근데 이 속눈썹을 지금 이렇게 붙이고 괜찮으면 이대로 외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녁 약속을 이대로 나가려고 했는데 <웃음> 이렇게 나가면 좀 시선 강탈이 될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마스크 쓰고다 했는데 거의 뭐제 사람들 저랑 계속 눈싸움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시선 강탈 때문에 지우고 가야겠네요. 눈화장은 이런 느낌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스카라만 후딱 해줄게요. 그 블러셔는 나스의 비에이브 컬러. 이 컬러는 약간 분위기가 그윽해지는 모브톤? 뮤트톤? 그런 블러셔거든요? 볼 바깥쪽에 이렇게 얹을게요. 이런 느낌? 눈 밑이랑 이렇게 살짝 이어지도록 광대를 감싸면서 이렇게 들어와주는 거죠. 이 컬러 오랜만에 사용하는데 되게 예쁘네요. 먼저 립을 이제 바를게요. 입술색이랑 비슷한 컬러거든요? 아 원래 노제님이 바르시는 그 아메리카 우먼 컬러를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웃음> 아메리카 우먼이 다 전국 품절이고 그렇더라고요. 어왜 아,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신 거야.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아메리칸노만 지금 사용하는 게 디어달리아 립인데요. 되게 매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를 때 되게 크리미하고 진짜 입술 각질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게다가 요즘 대세인 비건 화장품. 어머 나 화면 속에 지금 저를 보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디어달리아의 또 다른 립을 안쪽에 살짝 이렇게 바르면 좀 채도가 살거든요. 브러시 뭉뚝한 걸로 내그 입술 외곽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메이크업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할게 생기네요. 이건 하이라이터예요. 이거는 직구에서 살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없는 일본 제품이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파우더리하게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실 수 있어요. 밑에만 좀 요렇게 광나는 하이라이터로 광을 살릴게요. 어 메이크업 그만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할게만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수파 가비님의 속눈썹을 이용해서 눈이 확 그냥 보통 확도 아니고 확 퍼지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재밌으셨나요? 저는 속눈썹이 참 마음에 안 들면서도 들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서도 드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 감정을. 평소에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댄서 분들 위해서 만든 속눈썹이라서 그런지 좀 어렵네요. <웃음> 아무튼, 깍쟁이 고양이상 메이크업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